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뭐, 아쉽게도 저희가 정복한 데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웃음> 저번 시간엔 12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치료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뭐, 이거는 좀 유감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찌됐건, 남은 시간 동안 다른 마을들도 슬슬 정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10명도 안 남았죠? 여기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이쪽은 28명, 40명 0명 전멸 당 났네요 <웃음> 참 유감이네요 자, 이런 거 먹어버립시다 그냥 대부분 20명대에서 한 40명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겠죠? 어디보자 연구 속도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이거 먼저 작업합시다 자 마켓하고 트레이딩 컴페니 이런 걸 만들 수 있긴 한데 음 수수료를 싸게 하려면 이거를 연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좀 털어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 좀 시킵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 아차 배력인데 굳이 지금 만들 여력 없이 애들이 거의 다 망해가고 있어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자그 다음에 써야될거 음, 어 이거 괜찮은데? 트레이딩 컴페니즈를 두개 지으면 이거 나쁘지 않죠 이것도 연구 포인트 얻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하고 메디시 메이커 중요하죠 바로 구입을 하려고 아 이런 다차 있었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음.. 방법을 써야겠죠 여기 있는 거를 비웁시다 자, 이녀석 있죠? 나중을 대비해서 버섯을 좀더 많이 만들게요. 버섯을 좀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우고,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카드예요. 카드기 때문에 좀 쓰는 게애매모하긴 한데, 어, 여기에 분명히 메디슨 메이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호이 아, 있죠? 자, 이거 바로 구입합시다. 제일 급해요. 참고로 이 건물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지으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우선순위 올리고 얘가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좀 봐야 될 거예요. 좀 확인해야 되고 자, 광석 몇개 남았니? 최광석 240개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수입을 할게요. 나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더 해야 될거 있어요. 집이 부족하죠? 제 100명이 넘었어요. 집 없는 아이가 이제 104명 정도 아니 지금 4명 정도 더 있는데 나이 아이들을 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좀만 더 지어줍시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배가 고프면 그때 밀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건설 중이라서 아직 작동은 안 하지만 뭐 조만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사람들이 있다면.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가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한데. 일단 내비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쵸? 완성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작업을 해봅시다. 잠깐만. 그래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 하나 만든 다음에 클이피트라고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 나중에 이쪽에다 다리를 만들 거예요. 그난후에이 뒤에다가 저장고를 만들겠습니다. 아, 이 정도 만들고 여기 있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다 저장 시킬 건딱 정해놔야 돼요. 일단 도자기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도자기를 만들고 클레이 있어요. 클레이 이거를 여기다 저장을 시킬게요. 그러면 생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건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점점 건설을 시도하긴 해야될 것 같아요. 아.. 또 약물이 없다고 그러죠. 자 약물 수입합시다. 트레이드해서 메디신이죠 10개당 10골드인데 일단 이렇게 하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80개 정도 구매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떠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조금만 버티면 될거예요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자 도구는 많이 생겨나고 있죠. 다행입니다. 자이 와중에 또 정복한 데 나왔죠.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일단 이거하고 얘 구입할까? 아니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나만 구입한 다음에 베이커리를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쪽에다 밀농장을 조만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더 놓을게요. 딱 이렇게 합시다. 자 도자기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르그 쓰는 양을 좀 줄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떠난 사람들 상당히 많네요. 우리 집좀 짓자. 집을 지어야 될것 같아.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좀만 기다리면 돼요. 자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은 맘들이 상당히 간절한가 봐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이제 3명 남았고 여기만 건설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지금 의자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의자를 좀 팔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단가가 싼것 같다 일단 이 정도만 팔아볼게요 에이 너마다 수수료가 25%예요 여기는 20%인데 안되겠어요 이건 좀 내비둡시다 무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유 있을 때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이제는 안 떠날 거예요. 가용주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 약물이 도착합니다. 아이고 아파서 죽은 사람들이 생겼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약이 도착했으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 가지고 빨리 먹기 시작하고 있고 메디슨 메이커 이거 오. 아니지 이쪽에 메디슨 메이커가 있었는데 왜? 약초가 없어? 허! 야 약초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거 생산속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아무래도 봄날에 허브를 캐가지고 이때좀 약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건 어쩌 어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 동안 사치를좀 올립시다. 터반이란 게 있죠. 터반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좀 행복하게 해줄게요. 좋아요. 자, 도자기도 잘 만들고 있고 보기 좋아요. 이쪽만 정리가 되면 될것 같은데. 여기도 슬슬 건설 요청을 합시다. 건설 요청할게요. 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공장. 벽돌 공장이 해금이 됐죠. 이것도 필요하니까 바로 만들게요.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일단은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저장고를 만듭시다. 자 이렇게 찍고 이쪽은 벽돌만 저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들어간 재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컴퍼니 건설 완료됐고 그 다음에 마켓 마켓을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사막에 관련된 거라서 사막에다 지으면 트레이딩 피가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위치를 옮기던가 그렇게 하면 공짜로쓸수 있겠네요. 그쵸?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막 땅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배울게요. 자 트레이딩 컴퍼니 이거 만듭시다.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아니면 얘는 이쪽에다 지을까? 이쪽에다 지어도 되고요. 잠깐만 또 약이 부족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메디슨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허브를 구입하면 된다. 허브 가격이 더 싸요. 한이 정도 구입을 할게요. 그6 0 0골드밖에안 하죠. 자 구매합시다. 가공 건물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원재료는 싼 편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아마 우리는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자, 집을 거의 다 많이 만들었고 사람들만 좀 유혹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보니까 집을 좀더 지을게요. 아, 이쪽이 상당히 비옥도고 좋구나, 해안가가. 나중에 해안가를 좀잘 써야 되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지을게요. 응? 내가 잘못 지었나? 잘못 지었죠? 없애고 위치를 또 바꾸겠습니다.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잠깐만요. 길을 없애고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먹을 거 신경 써야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를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빨리 빵을 만들어야 돼요. 빵 비키퍼 그래 이거는 언젠간 지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만듭시다. 자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 지금 열매가 다 따였구나 괜찮은 데가 없을까요? 한번 봅시다. 일단 열매가 많을 때 그때 효율을 발휘하는데 지금 열매가 다 뽑혔으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 허브가 도착하니까 여기서 빠른 속도로 약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이제 약이 빠르게 만들어질 거예요. 만든 사람 어디 갔나, 이거? 뭐 아무튼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일손이 부족하긴 해요. 그쵸? 우선순위 좀 지정합시다. 농장 중요하고, 블랙스미스를 좀 우선순위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메디스 메커 이거 올려도 되고 자, 약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픈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이쪽에 밀을 심기 시작했죠? 이제 산들이 좀만 더 생기면 그때 좀 마을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도 마을단지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빵이 생기면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캔들 메이커 지금 중요한 거 아니죠? 어 이제 먹을 거 관리합시다. 음 어찌하면 좋을까? 자 효율성 올리고 여기도 먹을 게 많네요 은근 이렇게 합시다.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 말고 그래요이 녀석을 구입한 다음에 여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설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45. 괜찮죠?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과일이 없는 것들은 배워버릴게요. 이젠 다 과일이 있는 것밖에 안 남아있네요, 이쪽 라인은. 그래서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꿀을 만들기 시작한다 보기 좋네요.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려놓고. 자, 일합시다, 이제. 이쪽도 일해야지. 자, 지금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할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연구 완료됐죠? 자 마켓까지 생겼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슈 렌치 양목장을 만들게요. 이거 여기서 그 옷감까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마켓을 지금 지을까? 나중에 지을게요. 아직 건설 짓는 데더 중요하니까 나 이런거에 신경은 씁시다 아이고 효율이 많이 떨어졌구나 자 이런거 꼭 신경 씁시다 나중에 벽도 생기면 이런거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업그레이드 자 이쪽에 있는 별을 여기다 보내주면 파우더를 만들겠죠 파우더 지금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이거 저장하는 공간은 어디 있지?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다가 야들 하나 만들게요. 한이 정도 만들고 여기다가 자 빵하고 밀하고 밀가루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할게요. 그럼 이쪽에 저장이 되겠죠? 그냥 한번 좀 지켜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죽어가는 마을을 정복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이제 저한테 굴복을 할 겁니다. 40명 넘은 데는 제가 건들진 않을게요. 한 27명? 근데 건들까 말까. 일단 얘네는 자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비둘게요. 제 약, 여기 약물도 있기 때문에, 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까? 음, 좋네요. 아, 이것도 좀 들어가는 걸좀 줄여야겠다. 자, 나무를 이용하면 어떻게 바뀌니? 그래, 이게 낫, 아니다. 석탄을 이용하는게 낫지 왜냐면 하 석탄이 2차 가공재료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해서 석탄을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인더스트리 와이드카드로 간 다음에 혹시 보니까 와이드카드 두개 구입하고 여기서 차콜 버너 있어요 이거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나무를 태워가지고 석탄 좀 많이 만듭시다 저기 석탄 많이 써요 벽돌 만든 데도 쓰고요 기타적인 곳에서도 많이 써요 그나저나 이쪽을 이제 먹어버려도 될것 같은데 오잇 여기도 마찬가지 오잇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겠죠 저희 철이 필요하니까 자 이거를 얻겠습니다 <웃음> 뭐야 저 창고 모자라 아.. 잃어버린 82개.. 조만간 거대 창고 나오면 그때 더큰 창고를.. 만. 잠깐만.. 아직 더큰 창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기다려 봐야겠네요. 일단 이쪽 뒤에다가 창고를 좀 크게 만듭시다. 현재로서 방법이 없네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거다 선택을 할수 있는데 지금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이럴 거면 마켓을 만드는 게 낫겠다. 자 마켓을 하나 만들게요. 마켓을 만들면 마켓을 이쪽에다 만드는 게 낫겠다. 자 마켓을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럼 애들이 행복해지겠죠. 이거 꼭 필요하고 자 다섯 번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게 있어요. 생각보다 돌을 많이 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먹을 거좀 신경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쉼 렌치. 그래요.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웃음>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쉼 렌치 어디 갔니 또. 이거 하나 더지시다 여기서 고기도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런 거 효율성 올리고 술까지 제공이 되면 애들이 많이 행복해지겠죠. 이것도 럭셔리 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야 이것도 그냥 빨리 건설합시다. 지금 우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이건 나중에 구입을 하든가 할게요. 음. 아니야. 행복도는 우리 충분해. 유지비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유지비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연구 포인트 생산 속도를 올리는게더 낫죠. 아. 자. 5천 골드 모였으니까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러고 난 후에. 웨하우스. <웃음> well, 제가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다 좋은 카드들이 있는데 일단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컴퍼니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더 깎을게요. 저희가 앞으로 철이라든가 그런 고 수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괜찮겠죠? 자, 여기가 지금 나무를 많이 쓰고 있죠. 10개. 근데 지금 뭐 어, 굳이 이렇게 가마도를 올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정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산하지 말고 그냥 내비둘게요. 자, 이쪽도 다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죠. 야, 빵도 생산되고 참 좋네요. 근데 소비량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 어디보자. 은근 먹을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음. 베이커리를 아무래도 좀 올려야, 그 늘려야 될것 같아요. 베이커리 한번 늘려봅시다. 일단 트레이딩 컴페니 하나 더 구입하고 베이커리 나왔죠? 근데 자리가 없어.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 아.. 이거.. 아.. 아쉽긴 하네요. 자 베이커리에다가 일단 이거.. 지정해서 그 인풋을 좀 낮춥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커리를 구입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다가 바로 설치를 합시다. 됐어요. 빵이 있으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고 벽돌이 쌓이는 순간 업그레이드좀 시킵시다. 자, 이것도 좀 속도를 올려야겠는데. 그쵸? 자 트레이딩 컴퍼니이 녀석을 옆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짚고 나중에 시간이 될때 업그레이드 그 여기 있는 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쪽은 잘 발전하고 있고 자리도 많이 생겼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고 이제 마켓만 만들면 되겠다. 꽉찬 창고를 마켓 쪽에다 다 보내버리면 저 인벤토리 자리가 남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켓이 그 대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안되겠다. 이쪽에다가도 길을 만듭시다. 자 다리를 만들고요. 다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길을 연결해서 이쪽에다가 광산을 하나 더 만들게요. 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 쓸까 말까? 아니야 내비둘게요. 밤음 합시다. 자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음. <웃음> 수입 올려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남은 시간에 또 이제 살아있는 마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복을 했죠. 여기도 제가 정복했던 데고 여기 29명 그대로고 19명 여기도 제가 먹었었죠 안 먹었구나 근데 너왜 이렇게 숫자 많이 줄었니 여기도 먹고 이쪽도 먹겠습니다 남은 데 어디 갔니 여긴 내가 먹었고 사0 넘는 데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인구수를 다 흡수한 것 같죠 어허 그 유감이네요 제 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65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자, 이거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철이 없으니까 원석을 구입해볼게요. 이 아이 죠 싸죠? 자 10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구입을 할게요. 그리고 다 이거 업체를 시킬게요.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자동으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꽤자 마켓도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이쪽에 많은 저장고를 지정해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알아서 잘챙겨서 이쪽에다 챙겨 넣을거예요 기대가 되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마을들은 다 망해가고 있고 저희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다 정복을 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남은거는 테크트리를 보는거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음, 좀 고민해야 되겠어요. <웃음> 저 혼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어찌됐건 이건 좀 제가 고민한 후에 다음 편은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해 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